우하. 안녕하세요 부부부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드디어 레고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 들러 이번에 레고 코리아에서 받은 제품은 71746 정글 드래곤이랑요 71738 자네 타이탄 로봇 전투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편지가 하나 있네요 항상 레고 인재고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자인 타이탄 로봇 전 리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조립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글 드래곤은요. 아직 리뷰 영상이 없습니다. 조만간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도록 한 기분입니다. 레고코리아 닌자고 팀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리뷰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